진짜 그렇죠 내가, 내가 저거 얼마나 좋아 총이 제가 시 어! 왜왜요이 그 사람이 <웃음> 경험을 해봐야돼 그래야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뇌우충입니다 써보세요 음. 써보면 압니다 Граната! Граната! 아, 나도 갔어. 요 보이시. 다 갔어요. 고니다 뭐야? 야, 저 새끼 저거 아직도 박스 뒤 있었네. 아, 이 새끼 안, 아, 이 새끼 안 나오네, 이거. 긁고, 긁고 있는데, 참.